지금 he believed t h a t e t a e a t 부터 절이 나와야 되는데 인타임 네. 그렇죠. 그 그거 어쨌든 절 아니니까 넘어가고 앤 리드부터 체인지까지도 여기서 쌉쌉 아니고 어쨌든 네. 이건 절 아니고 그래 가지고 네, 이게 주어가 네. 돼야 되는데 잘했어요. 고 네. 네. 오케이. 그렇게 잡고. 오케이. 어 네. 그럼 3초 넘길게요. 기억은 어떤뭐 음. 머리의 부분에서 그 형성된다. 만약에 네가 특정한 감각 경험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음. 그것은 네가 그 순간 너한테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너의 머릿속에 있는 감각 투입, 인풋이 네? 그, 그, 단기간 메모리에 쌓인다. 시, 일시적으로. 네, 일시적 인지는아직 네. 너가 그, 집중하고 있지 않게 배울 수 있냐. 네. 또는, 지루하고 네가 완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음. 그렇, 그렇다. 음. 근데 효율적이진 않다. 그렇다. Because t h s stage interference. 음. 이, 이것, 이 상태들은, 그때 여기 위에서 말한 안 좋은 음. 골드한 상태들은 맞지? 메모리 고착 과정에서 인터 t e r 스 e 그 음. 개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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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귀족 자제 들이, 아 니라 중산층 의딸 로부터 아들딸, 자존 자손 으로부터 명령 했 고,